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3번, 6번, 9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애니어그램이란게 이 그림이라고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 꼭지점에 해당하는 유형이 바로 1차 유형이에요 주 유형이라고 합니다 369죠 369 삼각형 말고 다른 도형 이걸 헥사곤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꼭지점이 있죠 이 헥사곤의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유형을 2차 유형이라고 합니다 369를 제외한 다른 유형을 2차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애니어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이 369, 1차 유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격에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얼핏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중인격적인 예, 그런 면이 있다고 했죠. 나쁜 의미는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한쪽 면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면 완전 착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의 기본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감정, 사고, 본능이라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세 가지가 두 부분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3번은 감정 부분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고요 6번은 사고 부분이 독립선언한 상태고 9번은 본능 부분이 딴살림 차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차 유형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애니어그램 특유의 대칭성의 묘미를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2차 유형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3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정 기능이 따로 노는 사람이에요. 1차 유형, 주 유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3번, 6번, 9번입니다. 이 1차 유형은 대장이 곧 왕따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은 본능, 사고, 감정 이세 가지 중에 감정이 대장이면서 왕따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잘 나가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공 지상주의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번은 경쟁심이 강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 맞는 직업이나 직함을 가진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중에 3번이 많습니다. 이들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마치 기계처럼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리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일중독이 되곤 하죠. 3번의 경우 사고와 본능이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작동하는데요. 이것은 감정과 관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기계처럼 이라고했는데 이건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 능 좋은 로봇 같다는 거예요. 로봇은 감정이 없죠. 먼 훗날 감정이 있는 로봇이 발명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은 진짜로 감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이기도 해요 3번이 감정에 몰입할 때는 오로지 감정만이 존재하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변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정이 대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 사고 본능 세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모티브가 감정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3번은 잘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일을 잘해서. 일을 어떻게 잘한다고 했어요? 기계처럼. 효율이 좋은 기계처럼 일을 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고와 본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기계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결된 기계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엔 감정이 없죠.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배제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유는 바로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3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이 그것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쁨 이게 바로 3번이 일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감정은 배제되고 맙니다. 왜? 3번은 감정이 왕따니까 그냥 사고와 본능만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중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목 표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감정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3번의 아이러니입니다 6번은 에니어그램 삼각형 중에 중앙 9번을 중심으로 3번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6번도 3번 못지않게 모순된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고가 대장이면서 왕따라 그랬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전문용으로 고착이라고 합니다. 왕따는 다른 말로 고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6번은 사고 기능에 고착되어 있고 또 사고 기능이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번의 인격이 감정. 그리고 사고 본능의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다면 6번의 인격은 사고 그리고 감정 본능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 본능에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감정과 본능이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연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늑대물이나 사자물의 연대감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6번은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에요 다정다감하면서 동료애가 있다고 했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충직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어떤 조직 내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꼽으라면 6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극한의 충성을 요구하는 특수부대 해병대나 특전사 이런 거요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tv에서 특집으로 히말라야 등정대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는데 죽음도 가르지 못한 이들의 피 끓는 동료회를 보고 바로 6번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6번은 소속 집단과 동료를 위해 최후까지 남는 사람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6번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감정과 본능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처럼 작동하면서 일종의 의무감을 만들어 낼뿐 아니라 이것이 사고 기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6번은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머릿속은 자주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곤 해요. 6번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 이들이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6번이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6번은 사고가 대장이라그랬죠 사고 기능에 고착되어 있어요. 행동의 모티브가 사고 기능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핏 사고가 배제된 듯 보이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까지 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고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이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6번 유형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타입이에요. 9가지 유형 중에 이 6번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 6번,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그자체 체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동료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 무조건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 이면에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오만가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 특히 최악의 상황에 대한 생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6번의 이러한 면에 가장 전형적인 예는 비밀 조직에 의한 요인 암살이나 테러 같은 거예요. 사고에 사로잡혀 때로는 사고가 없는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6번의 아이러니입니다. 3번은 감정, 6번은 사고, 9번은 본능입니다. 왕따이면서 동시에 대장인 게 그렇다는 거죠. 즉, 9번은 본능 기능이 고립되어 있고 본능 기능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9번 역시 다른 1차 유형인 3번, 6번처럼 모순된 면이 있습니다. 9번을 보고 평화주의자라고 했죠. 순한 사람, 귀차니스트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9번은 약간은 나른한 느낌을 주는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9번은 싸움을 싫어해서 평화주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평상시 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마치 거대한 대하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밑도 끝도 없이 풀어대는 장광설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과묵해 보이지만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오랫동안 말을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아침 조회할 때 교장선생님 훈신 말씀이 1시간 넘게 이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죠. 사람에 따라서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거대한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하죠. 이들이 말과 생각이라는 추상적인 세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사고와 감정 이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면서 수많은 이미지와 논리가 머릿속을 채워서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본능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현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구어는 본능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장 전형적으로 본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사실은 9번이 만들어내는 비현실적 추상적인 세계는 바로 본능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9번은 본능에 고착되어 있다고 했죠. 본능이 대장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9번의 주요 모티브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9번은 본능이 다른 기능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능이 왕따라 그랬잖아요. 이 본능의 원초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곤 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평균적인 9번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는 편이다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편안한 걸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능은 자신이 원하는 걸 충족한 뒤에는 그냥 편하게 쉬는 걸 원하죠. 이 또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바자같은 동물은 수면 시간이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배고파서 사냥하는 시간 외엔 그냥 계속 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귀차니스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 사고 감정 모드가 작동하면서 이걸 백일몽 모드라고 합니다. 일종의 꿈을 꾸는 듯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몽상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거죠. 뭐 화성을 갔다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거는또 습관의 동물이에요. 단순 노동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익숙해져서 습관화되면 일처리가 거의 오토매틱으로 되곤 하는데 이 또한 본능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찮이스트인데 개근상 받는다 그랬잖아요. 습관적으로 등교와 하교를 하다 보니까 예, 개근상을 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9번은 본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본능은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도 시스템과 관련이 많아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 업무 외에도 회사 시스템 전체와 자기도 모르게 관련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시스템 시스템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전체를 쳐다보고 있느냐? 시스템 전체 흐름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이에요. 큰 물결에 몸을 싣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개입하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9번 자신은 이걸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9번 중에 운명론자가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쳐다보면서 본인의 세계관을 수정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9번은 고상하고 추상적인 종교 윤리 철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본능과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본능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능은 휴식을 원하거든요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9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몽상에 빠져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본능이 배제된 세계가 사실은 본능이 자신을 위해 창조한 세계라는 거 이것이 9번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